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공원에서 연습 안하고 주말이라서 가족들이랑 또 새로운 스케이트보드 파크장을 알게 돼가지고 여기 왔는데 아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여기 정말 대박이에요 여기 한번 보면 얼핏 보면 그냥 공원 단지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스케이트 보드 파크예요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그냥 와도, 와서 도와 보기만 해도 엄청 멋있어 그리고 해외 스케이트 보드 파크 보는 느낌? 직접 해외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진으로... 사진으로라도 좀 봤는데 진짜 해외 느낌 나는 스케이트 보드 파크가 아닌가 좀 싶거든요 여기 진짜 다양한 레지 레지 뿐만 아니라 기물 진짜 넓은 곳으로 다 분포되어 가지고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되게 넓은 곳에 바닥이 렇게 있잖아요. 주행이 너무 부드러워. 주행이 너무 부드럽다. 자, 빨리 뛰어와.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주행이 너무 부드러워. 그냥 후시 오프만 해도 기분이 진짜 좋아지는 그런 느낌. 울렁이는 것도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쪽에는 또 다른 파트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또 이거는 허터 어, 개념으로 스트리 느낌 나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끝트리가다 이미 긁힌 흔적이 보이네요 와 이것도 진짜 느낌 엄청 좋고 보드 탈때그 다음에 특히 여기 가운데 아니, 가운데 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끝에 보면 이끈 라인 따라서 지금 렛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좀 높은 편이고 이거는 어, 스케이트보드의 한 중간 정도 높이 정도 되는데 좀 살짝 커브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드랍인 해서 내려와서 이 대리석에 푸시오프한 다음에 가운데 되게 낮거든요 이거 뱅크 투 뱅크 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되게 낮은 굴곡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또 매뉴얼 박스까지 이게 그냥 평평한 곳에 있는 매뉴얼 박스는 아니고 이게 보면 밑에서 살짝 올라와서 진입해야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 또 여기서 알리업을 해도 되고 뭐 다른 트릭으로 해서 이거를 또 이용을 하면 정말 좋은 기물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른쪽 거는 진짜 좀 높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스키리트 보드를 세우면 뒷트럭이 올라가 이건 진짜 높은 거예요. 제 허벅지 정도 오는 거거든요. 네,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적당한 비교, <웃음>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괜찮아. 이거는 데크의 반 정도 높이에요 그래서. 이건 괜찮은데 살짝 커브 형태의 그런 렛지입니다 그바닥이대리석이어 가지고 일단 되게 스트릿 느낌 나게 보드를 탈수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진짜 엄청 제일 마음에 들어 했던건 바로 이곳이에요. 이거 여기에 낮은 레일도 있고 살짝 높은 레일도 있는데 그렇게 높은 레일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거 렛지 튀어나오고 있죠. 여기 뱅크 뱅크처럼 월이 이렇게 정사가 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렛지까지 그리고 저번에 대전 펌프트랙 갔을 때그 마지막에 소개했던 그 기물과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 월을 올라가서 이 렛지에 걸고 내려오는 거를 이 파크에서 만약에 연습한다 그러면 저번에 갔던 펌프트랙에서 거의 비슷한 느낌 탈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어요 그냥 이렇게 튀어나온 박스가 집 앞에 좀 이런 공원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주행이 주행으로 일단 끝났어 푸시오프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좋아가지고 엄청 만족해 하고 있어요 이 위에 빨간색 바닥도 그냥 시멘트인데 좀 뭔가 그냥 도색되는 느낌 그리고 이 위에는 갭이 형성되어 있어서 갭 오버까지 연습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갭을 지나면 터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위에는 기물이 또 위에 있네 이거는 다 패스 이건 저도 이런 형태의 구조물은 타보지 않아 가지고 잘모르겠어아이 아, 돌멩이 돌멩이 진짜 스케이트보는 이 돌멩이에 진짜 취약해 와, 여기 바닥 진짜 좋거든요? 바닥 칭찬만 계속하게 되네. 여기 보면 사이드에 렛지가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리석 불로 되어 있는 두꺼운 렛지 이 끝에 모서리가 이 새가 박혀 있어가지고 그라인드 하거나 슬라이드 할때 마찰이 최소한 적어진 상태로 그라인드랑 슬라이드랑 할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높이는 스케이트보드 반 정도 높이. 그래서 이거는 살짝 높은 타입이고 여기는 저거보다 살짝 낮은데 스케이트보드 반에서 좀더 내려간 정도 이게 좀더낫네 그래서 다양한 높이의펌 박스 기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쪽 끝에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다 끝에 세부치가 이렇게 달려있어 가지고 더 낮은 높이의 연습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거의 뭐 다운 연습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다운 연습할 수 있도록 와 일단은 너무 타기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일단 해봤는데 와 여기는 진짜 여기 주변에 사는 스케이터들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 너무 좀 부러워, 부럽다고 할 정도의 파크?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그냥 넓은 곳이 있어요 넓은 곳 여기서 플랫트릭 같은 거 많이 연습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지금 해가, 해가 떠 있어서 많이 비춰지는데 여기 보면 나무가 또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 그늘에서도 쉬, 쉬면서 보드 탈 수도 있고 근데 옆에 지금 상가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편의점을 가려면 아직 돌아다녀 보진 않았지만 먼 곳까지 좀 가야 한다. 그래서 음료수 같은 거는 좀 서야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바로 화장실도 있고. 여기가 이제 뭐 편의점이나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여기 공사 때문에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거 끝을 보면은 아마 이거 여기서 다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같아이 절단면 자체가. 여기서 딱 끊기는 게좀 뭔가 이상해 여기서 이쪽으로 다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다운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스케이트보드 파크라고 되어 있는 곳만 다녀왔다가 이렇게 시멘트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에 기물들은 그래도 파크 기물로 만들어졌긴 하지만 일단 보드 타는 느낌이 너무 좋고 신기해 일단은 어, 이런 곳이 있네 라고 할 정도로 제가 레일은 잘못 타가지고 뭐 간단히 보드 슬라이드 이 정도만 했는데 너무 잘 나가 와우 낮젤레일노플레일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습하기에도 너무 좋고 여기는 초중 상급자 뭐할것 없이 보드 타도 되게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익트림 스 스포츠 즐기기에 너무, 너무 너무 멋진 장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웃음>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사람이 없네 우리 가족 밖에 근데 간혹 가다가 보니까 BMX 타는 친구들도 있고 어 스케이트보드 타러 오는 친구들도 좀 있는데 지금은 잠시 쉬러 간것같아 분명히 아까 여기 좀 있었는데 이 위에서 저펌 박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왔다 갔다 이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장소가 아저 기물은 시간이 되면 좀 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연습하기까지 시간은 그렇게 없어 가지고 거의 매뉴얼패드 느낌의 높이라서 아마 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저 레지에 걸던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화단인데 저 화단까지 이미 누가 다 왁스칠하고 다 그라인드를 해버렸어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 바닥으로 다운해도 되게 괜찮은데요 길이가 충분히 나오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랜딩하고 뭐 내리는 것까지 하더라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좋다 여기 진짜 이 장소는 ESP 코리아라는 국내 스케이트보드 시공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니까 자기네들 포트폴리오 쌓아놓은 그 갤러리 게시판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이 시공한 그런 스케이트보드 파크 리스트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도 한차 타고 30분 정도 거리 돼가지고 한번 와봤는데 와 지금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안내 표지판이 엑스게임장이라고 따로 표기된 건 없어요 <웃음> 아 스케이트 플라자라고만 되어 있네 아 여기 있네 일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BMX만 이용 가능 해요 보호대와 헬멧 착용 필수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이거는 되게 노후되어 있는 상태 같아 아 위에서 본 모습도 여기 원래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찢어져 있네 기물이 일단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구성이 되게 잘돼 있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저기 내려갔다 그리고 저기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그냥 단순히 평평하게 하고 기물만 가져다 놓은 게 아니라 진짜 꿀렁꿀렁하게 파크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끔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 갑자기 BMX 친구들이 다시 왔어 어 저기 보드 타는 친구들도 왔고 여기는 대리석 여기는 시멘트 위에 도포한 곳인데 더 맨들맨들한 느낌 중간중간에 도포해놓은 거는 아마 시멘트가 양생되면서 크랙이 나서 이걸 좀 뭔가 디자인한 것처럼 도포를 해놨네 지금 보니까 바닥이 크랙 났는데 여기까지는 좀 심해서 덧대어서 도포한 거 같고 저 가운데 기물은 BMX가 또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네 아무튼 정말 다른 구조로 되어있어 와 진짜 너무 좋다 제가 뭐 많이는 못하더라도 그냥 지켜보고 제가 할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거든요 여긴 한번 와보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 누구나 여긴 진짜 예술 여기 이 스트리, 이 스트릿, 공간 여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오늘은 그냥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온 겸 해서 여기 한번 들려 본 건데 리뷰를 할 수밖에 없게끔 여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타보고 이렇게 리뷰를 드렸어요 많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일단 직접 와서 여기는 한번 이용해 봐야지 알것 같아 그럼 안전보딩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하이파이 뭐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일단 왁스가 갈라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도하려는 그 기물에 만약에 그라인드다 그라인드나 슬라이드다 그러면 그 러프함 정도를 좀 체크하고 나서 타야 할것 같아요 아빠도 같이 가 여기 계속 이 근단지 구성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료된 것같진 않고 아 이게 정말 좋다 안녕 다음에 보자 그런데 여기가 보면 아파트 단지에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너무 늦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진짜는 여기 여기 분수대 같은데 넓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저기 보면 저기가 다매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면 까만색 보이는데 누가 이미 그라인드를 한것 같아요 뭐 이런 곳에 나와서도 보드 타도 되겠는데 환경 조건이 좋네 네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